아 그거 춤 한번만 쳐주세요 그거 춤. 사망기춤. 여기서? 여기서? 네. 뭐, 여기 네.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않나당 원래 스타트 거기서 하어요 에이, 대형 유튜버 될 사람이 그런 거를... 걸... 에이... 너 한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최고, 최고. 진짜. <웃음> 아우, 최고, 최고. 한번해야 <웃음> 2학년만 해봐, 2학년만. 2학년. 어.